닭고기는 이제 가슴살인데 300g 정도. 아 심줄을 좀 이게 좀 제거해야 되는데 심줄 이 있네. 심줄은 좀 제거해 줘야 돼. 심줄 제거. 쓰러 갖고 다질까? 튀김만 된다고, 튀김 만든다고 튀김? 응. 깻잎 튀김. 깻잎 튀김? 응. 음. 음. 이게는 곱게 다져야 돼. 칼두 개로. <웃음> 이게 무거워서 잘되는데, 이건 가벼워서 잘 안돼 옛날에 시골에서 다듬해지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. 음. 잘 안맞네 근데 <웃음> 잘 안돼 왼손이 말을 잘 안들어 닭 한마리 사가지고 이거 빼고 나니까 뼈만 남았어 맛술 한큰술로 닭, 닭인를좀 잡아줘야지 놔놨다가. 그 다음에 이제 치즈 치즈는 네장 이것도 잘게 썰어서 마늘 좀 넣어주고 다진 파 청양고추인데 씨 빼고 내가 약간 안 맵게 먹으려면 그냥 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약간 매콤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 한개 다졌어요 후추 좀 뿌려주고 조금 조금만 약간 이봐 나 아, 이거 밀가루 이거 밀가루인데 깻잎을 여기를 밀가루 안에를 묻혀야 돼 이렇게 빨리 하려면 양손으로 그냥 한 손이 더 빨로만 응? 한 손이 더뭐 나는 왼 손이 잘안돼 그거 더 이상해지잖아 음 응. 왼손기라 기다리다가 오른손이 계속 무라 <웃음> 다안 묻혀도 될것 같은데? 다, 될, 다 될까? 응? 다 되겠어? 조금씩 싸야지 조금씩 깻잎 향이 좋으니까 많이 먹기 위해서 아 근데 내 방에 개구리가 어떻게 들어왔지? <웃음> 이상하네 왜 이렇게 개구리가 여름만 되면 계속 들어오지? 들어올 틈이 없는데 친환경이라 그래 <웃음> 아니 년 동안. 10년 동안. 10년 동안. 가 없는데 친환경 공기가 좋아서 10년 10년 동1 10년 10년 1 0 1 저거, 음, 또 하나 또 있어, 여기 꼭지를 여기를 잘 똑똑 따가지고 씻을 때, 그래야 쌀때 뾰쪽 안 나오니까 17개라 그랬지, 17개, 18개, 얼음물, 튀김가루 한한 한 컵. 얼음물 여기에 계란을 하나 타게 틀어 넣어 국물이 이게, 이게 너무 되면은막입 그 옷이 너무 두껍게 펴질 맛이 없어 물을 조금 더 퍼줘야 되겠다 딱 좋아 햄디 몸뚱아리에 이게, 어, 밀가루가 좀덜 묻은 걸한번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한번 굴려준 게, 어 깔끔하니, 안 풀어지고 좋네. 아까는 많이 묻어서 내가 안 묻혔는데, 이건 안 묻어서.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지. 아, 이거. <웃음> 아. 응. 야, 이거 향 진짜 좋다. 응? 향이 진짜 좋아. 응. 아, 맛있네 <웃음> 되게 바삭하지? 응 음. 어, 이게 타려져버렸네 딱 맞았어 딱 맞은 거예요? 음다 됐어요, 딱 맞았어 이 조금만 이렇게,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나왔네, 반죽. 간장 찍어 먹어야지 응 음. 온도를 좀 기름 온도를 확 올려가지고 한번싹 튀어야 돼 후배로 다먹으 돼. 잘튀게 좋습니다 와 바삭바삭 속은 촉촉, 배성바삭 속, 그것보다 뭐라 그래? 바삭이야 응? 뭐야? 은 바닥. 아, 겉은 바닥, 속은 속수? 응. 겉 속수? 응. 겉속도이보다겉속 <웃음> 뺑둘러다 담고 간장을 다 놓을까? 음. 그래야겠다 응? 몇개야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, 스물, 스물, 스물 다섯개 밖에 안돼? 먹어버려서 그러구나? 음. 응 음. <웃음> 먹어버렸네 먹어버려갖고 먹어버려가지고 스물 다섯개 밖에 안돼요 응. 응. 30개 했는데 그냥 간장 따라 먹을 만큼 식초 좀 새콤하게 하나 반 이거는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설탕 반아 여러분 이거 닭가슴살로 이게 어, 깻잎 말이 튀김을 했는데요. 아 이거는 닭가슴살 은 다이어트도 조, 좋지만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정말 다른 이거 먹으면 다른 튀김 절대 안 먹고 싶을 것 같아 나도 이, 이 튀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오징어튀김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장마철에 궁금해서 이렇게 튀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야, 을 틀어봐 빨리 뭐? 뜨거울 때. 뭐? 뜨거울 때숨이좀먹보라고뜨거운데또 뭐? 불러진 날꺼야 응불좀꺼이술꺼